안 마시고 이거는 제가 토익 공부할 때 만들었던 오답노트예요. 토익 점수가 이제 만료가 돼서 다시 토익을 따려고 합니다. 먼저 오답노트부터 한 2주 동안 후딱 살펴서 외우고 실전 모의 풀면서 토익 점수를 빨리 따려고요. 토익을 따는 이유는 대학원 졸업할 때도 토익 점수 있으면 편하고 제가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 토익을 또 따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토익은 보험 같은 거랄까? 계속 직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오는 이런저런 기회를 잡기 위해선 이런 정량적인 자격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시 47분입니다 저는 이제 출근을 했어요 <웃음> 아, 어, 재택근무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IT 회사여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고 어제 출근했을 때는 퇴근을 4시에 했어요 어제 눈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빨리 그냥 퇴근하라고 눈 많이 와서 퇴근길 험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웃음> 네 하고 바로 퇴근하고 <웃음> 되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내 시간을 더잘 써서 많은 것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따한 텐션과 계속 할 일이 있고 또 일을 함으로써 약간의 성취감을 느끼고 하면서 오히려 안일해지기 되게 쉽겠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저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또 계획들을 쓰고 오늘 그 계획한 것들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추천해 준 책이에요 이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이 저자인데 30년 동안 이 부자들의 비밀에 대해서 책으로 풀어낸 자기 개발의 거장 철학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는 필수적인 거였구나. 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고 왜냐면 누구나 미래는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고 옳은 길인지 모르겠고 나중에 이게 성장할까도 의문이고 그런 고민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칙에 의해서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그 당연한 얘기가 추상된 게 아니라 법칙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꼼꼼하게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적들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2022년이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제가 계획한 굵직한 세개 중에 두개는 반드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벅스 다이어리에다가 적었었거든요 이렇게 적었는데 좀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해요 지금 로직만 짠 거여가지고 근데 이 로직을 짠 것만으로도 오늘 당장 실행 계획들이 생겼어요 저의 프리랜서 일이라던가 유튜브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 일도 하고 제 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커피 목도 좀 잠기고 살짝 눈이 풀렸죠? 좀 졸려요. <웃음> 그래서 <웃음>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양이잘 잤어? 이게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 뭐 볼까? 우와! 우와. Into the place I spot you from a ways. My heart it started racing. The crowd across the way, flowers on your face, and then I'm from the 80s, someone keeps blocking my way. I can't feel farther away. in my way